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지만 가격이나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실제적으로 그들의 생활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다시 발벗고 나섰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더 많은 정보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위하여라는 소셜미션을 가지고 있는 시의 사업계획서를 사례로 살펴보며 사업계획서 작성 부분의 이해도를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내용과 학습목표를 살펴봅시다. 오늘은 소셜벤처사업계획서 개념,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사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사업계획서와 소셜벤처사업계획서의 차이와 소셜벤처사업계획서의 목차를 이해하고 작성 방식을 설명할 수 있고, 소셜벤처사업계획서의 세부 항목별 작성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소셜벤처 사업계획서는 사업을 통하여 추구하는 사업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검증하는 과정을 담은 문서이며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계획하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그렇다면 소셜벤처 사업계획서와 일반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내용에서는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소셜벤처의 특성상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미션이 매우 중요하고 차별화되는 항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셜벤처 사업계획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 과정에 이르러 사회적 가치 창출이 잘 표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소셜벤처 사업계획서는 사업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목표를 잘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목표는 일반적으로 스마트 원칙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원칙이란 Specific, Measurable, Attainable, Realistic 그리고 Time Base의 영문 앞글자를 딴 용어입니다 그럼 각 원칙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pecific, 즉 구체성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무엇보다 사업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목표가 추상적이라면 실행과 통제가 매우 어려우며 각 조직 구성원의 이해에 따라 목표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호 공유되기도 힘들죠 두 번째는 매저러블, 즉 측정 가능성입니다. 소셜벤처 사업계획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목표가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설정되어야 사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어테이너블, 달성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라 할지라도 기업이 지닌 역량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목표는 이해관계자의 동의나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소셜벤처의 경우 때로는 열정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지니고 있는 역량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의 높은 결과를 추구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다 보면 점차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다시 세우고 이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Realistic and Relevant, 즉 현실성, 관련성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시할 소셜벤처의 사업 목표를 현실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비전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사업 목표가 기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Time-based, 기간적 구분성입니다. 소셜벤처의 사업 목표는 달성 가능한 여러 실행 목표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의 실행 목표가 기간적으로 구분되어 실행과 통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의 성격에 따라 분기, 반기, 연간, 3년간 등각 기간별로 달성해야 할 목표가 명확히 주어져야 목표 달성에 대한 긴급성을 부여하고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창업 사업 계획서에는 경쟁자 분석이 사업 타당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소셜벤처 사업 계획서에서는 경쟁자 분석과 더불어 파트너십 구축이 동시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소셜벤처에 특화된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그 구성 요소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문제와 기회의 인지가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첨단 스마트 사회에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정보 차별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창업을 준비한다면 이 문제는 어떠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지,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 문제는 왜 중요한지, 또이 문제는 어느 정도 크기이고, 어떻게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지 등의 질문들에 명쾌한 답을 할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셜미션과 비전 및 핵심 가치 역시 소셜벤처 사업계획서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소셜벤처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 목적을 나타내주기 때문이죠. 그럼 소셜미션, 비전, 핵심 가치의 의미와 예시를 잠시 알아볼까요? 먼저 소셜미션입니다. 소셜미션은 기업의 존재 이유나 사회적 사명을 의미합니다. 앞에 사례에 등장했던 세계 최초 점자 스마트워치를 개발한 다세 경우 시각장애인이 더 많은 정보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위하여 라는 소셜 미션으로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비전은 기업이 추구하는 철학이나 가치관을 표현합니다. 미국의 월트 디즈니는 가족과 어린이의 꿈을 실현시킨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맺기 원하는 상대방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핵심 가치는 조직문화 또는 조직의 정체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제조기업 GE의 핵심 가치는 호기심, 열정, 대처능력, 책임감, 팀워크, 소명의식, 공개, 활력이라고 합니다. 이 핵심 가치는 의사결정의 순간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는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변화의 당위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기관인 SVP에서는 변화의 당위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 변화를 추구하며 만들어내고자 하는 영향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떻게 성공 여부를 측정할 것인지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창업할 소셜벤처도 다음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셜벤처에 특화된 사업계획서에 기술되어야 할 항목 중 해결 방법에는 앞에서 제시했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무엇이고 누가 우리의 고객인지 그리고 솔루션의 중요한 구성요소는 무엇이고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영향력입니다. 보통 일반 벤처기업의 활동에서는 수익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더 이것을 성공의 측정치로 판단할 수 있지만 소셜벤처는 일반 벤처기업과는 다르게 수익과 더불어 최종적인 결과의 개념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사업계획서에 나타낼 때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변화는 무엇이고 계획한 사업으로 얻게 될 결과물은 무엇인지에 대해 작성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경쟁자 분석과 파트너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쟁자 분석입니다. 경쟁자란 동일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비슷한 효능의 상품을 제공하는 조직이죠.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원가 경쟁력과 차별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경쟁자는 누구인지, 대체자가 있는지 여부와 그들과의 차별점이 무엇인지를 잘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는 개인이나 단체가 될수 있으며, 사업 분야에서 창업가보다도 더 오랜 경험과 더 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파트너십을 잘 활용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에 파트너를 제시할 때에는 그 파트너와 함께 했을 때 나타나게 될 시너지 효과 등을 함께 제시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최근에는 자신의 사업이나 아이디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나타내는 방법으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하여 한 페이지 정도로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소셜 마케팅은 크게 두 개의 그룹을 대상으로 하죠. 첫 번째는 표적 그룹 마케팅이고 두 번째는 투자자나 후원 그룹에 대한 마케팅입니다. 전혀 상반된 이두 개의 그룹은 소셜벤처에게 기대하는 것이 명확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팀 구성과 인력 계획입니다. 소셜벤처는 일반적으로 많은 설비를 가지고 시작하기보다는 아이디어와 사회적 가치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고자 하는 강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셜벤처를 시작할 때 비전과 미션을 공유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역량을 가진 인력으로 팀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인력계획이 변화될 것을 예측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계획서 마지막 구성요소는 재무계획입니다. 재무계획은 사업의 목표를 재무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전환한 것으로 계획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추정재무제표 외에도 자본적 지출 및 운영과 관련된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셜벤처에 특화된 사업계획서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표해야 할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전 세계의 유명한 배우와 감독이 모여서 최고의 영화를 제작하는 곳인 헐리우드에서는 많은 무명 작가들이 성공하기 위해 유명 감독 또는 배우들을 만나려 하고 설득하려 합니다. 이들은 보통 엘리베이터에서 짧은 시간 동안 만나 설득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유래된 것이 엘리베이터 피치입니다. 즉 엘리베이터 피치란 말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서부터 내릴 때까지 약 60초 이내의 짧은 시간 안에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1분 이내에 사업의 핵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분의 시간은 실제 투자자들이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지 포인트를 확실히 짚어 짧은 시간 내에 핵심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소셜벤처 창업 경진대회 등 각종 창업 경진대회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배정받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따라서 60초 이내로 정리한 엘리베이터 피치를 기본으로 1분, 3분, 5분 등으로 늘려서 언제 어디서나 가장 필요한 핵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둬야 할 것입니다.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